아, 안녕하세요. 하이. 나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 같? 내려? 어? 실제로 의자가 내려와 있는 거 같잖아. 어. 잠깐만 이거 의자 어떻게 올렸더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시아주씨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이름 왜 바꾸셨어요? <웃음> 선생님 이름 왜 바꾸셨습니까? 아이 나그 뭐냐 이름 눌러보고서 푸사보고 알았잖아요 누군지 <웃음> 아모를뽑파 하지 이름 완전 전 닉네임이랑 연관도 없게 해버렸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개프리더님 <웃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해벌레한 벌레 돈벌레 해벌레님 안녕하세요 미라이님 안녕하세요 피링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이하이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자랑하러 온 것인가? <웃음> 자랑 만나 오늘 이름을 정할까? 하고 닉닉.. 뭐라지 엠엠엠.. 어 뭐라하지? 저식이 뭐.. 뭐시기, 저시기, 어, 별칭? 뭐라하지? 어. <웃음> 시작 쉰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 하이, 하이, 하이. 이세~~ <웃음> 어, 나그 뭐냐 설, 설 설명, 설명할게 설명을 적어놓을까? 그.. 뭐시기 저시기 마치 줄거리 이전 이야기 마냥 <웃음> 지금까지의 이야기 <웃음> 뿔.. 뿔아파요? 에? 나한테 뿌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웃음> 나한테 나한테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 하긴 유니콘 유니콘은 종류가 종이니까 상관이 없는 것인가? 무엇에 무엇에 지금까지의 이야기. <웃음> 트위치 정보창에 트기다 누르면 김님 방송이 떠요 에? 트위치 정보창 그게 뭐죠? 뭐, 뭐, 어디 말하는것까 이단영바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트위치 정보창? 트위치 메인은 아닐테고 <웃음> 오 뭘까? 뭘까? 트위치 정보 그게 그래요? <웃음> 에? 에? 잠깐, 나도, 나도, 나도 따라가 봐야지. 부위치에서 정보가 어디지? <웃음> 레이시키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이, 하이, 하이. 치 정보라는 데가 어디지 이..그런데가 있었나? 그런 데가 있었나? 특게터에서셔도리 감사합니다 특게터가 터졌다고요? 뭐라고요특게터가왜 터져? 아 진짜요? 스토디님 안녕하세요 수세요어 지금 트게도 들어가서도 확인했습니다 저 어떻게 바꿨지? 나 바꾸..어 어떻게..어떻게 썼더라 저거? <웃음> 저거 어디서 썼었지? 오마이갓 oh 나만 저런건가? 뭘루 나도 뭘루트게도 어? 왜왜왜 왜, 왜 저렇게 되있지? 수정 오! 키보드 잘못 썼지롱 오케이 수정 완료!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웃음> 블레인 다이오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랑해주시나요? 어떻게 자랑해야되죠? 어제 누가 사진자랑은 위험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서 음 그렇구만 그렇구만 하고서 그치 <웃음> 어? 맞아 사진은 얼굴이잖아 아이고 박씨 아저씨님 아 영상 감사합니다 뭘까요? 뭐죠 호잇 호잇 호잇 해가지고 아 저거 저거 저날 하루 컨텐츠 중에 자기 꿈에 있었던 일 말하기 하는 시간이었네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안 <웃음> 뭐 믿습니다 <웃음> 뭐 말도 안되는 소리야 2천5번 감사합니다 <웃음> 저 무슨 말도 안되는 일이 클립단다라고 아아 뭐 아아 뭐 그럴 수컴컴 치킨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사과 반장님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너 나한테 이렇게 소홀해도 되는거야? <웃음> 가도 배저 <웃음> 2,000원 감사합니다. 저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똑같은 건가? 클립 깐다라고? 아 따따따! 아뭘뭘 뭘 클립이야 클립은! 아 저거 말... 말이 안 된다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거는! 내가 말했지? 내가... 뭘뭘 뭘 말해? 뭘 말해? <웃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 있을 수 있는 거. 그거 여러분 다 체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 이야기 흔하지 않나요? 군군그 군, 흔한 이야기 있잖아요. 군대에서 있, 없을 법한 이야기가 진짜 군대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런 거지. <웃음> 그런 거지. 왜왜왜 왜, 왜, 없을 수. 없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음. 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 안 드린 분 아름나바리 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여랑 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남멘로스 님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 그냥 기본 인사. 오랜만. 건강상의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럼 그나 흠미가 살아 돌아와서 물결표 그러니 구독을 기념하겠어 물결표요 때리는 거 어디 갔어요? 오다아놔도 된다 그래가지고 다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야기 잠깐나 이거 저기다가 적어놨었는데 뚜 있다 에다가뚜 있다 주니어한테 티잖아. 주니어한테 왜 티요? 근데 <웃음> 주, 주니어는 주니어는 밖에 있는데 왜 주니어한테 티지요? 에이씨 없어.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 두둔 몸이 안 좋던 기우미는 아기. 양이가 생겼는데, 밖으로 못 나올 수, <웃음> 아이고. 엔터를 쳐줘야 하는구만. <웃음> 못 나올 수, <웃음> 있어서. <웃음> 말못 했다가, 잘 태어나서, 방송에서, 말했다. 잘됐군. 잘 되었어. <웃음> 짜잔! 수요일 방송에서 온 사람들은 이미 뒤통수 한 번씩 맞고서 가셨고요. 수요일 방송에 못 오신 분들은 오늘 맞으실 예정인가 봐요. <웃음> <웃음> 아한 대요? 아한 대가 아니었어요? <웃음> 이야기는 하나여서 한 대인 줄 알았지. 아, 에헤, 에헤. 두두두두 때려놓고 그그그 에이트 개틀린 건 개틀린 <웃음> 건 에이트. 하하, 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몸이 안좋던 기운이나 아기냥이가 생겼는데 밖으로 못 나올 수 있어서 말 못했다가 잘 태어나서 방송에서 말했다 잘될건 잘됐어 라는 이야기가 수요일 에피소드였습니다 빠밤 <웃음> 다른 분들은 아프리카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뭐 벌써 아프리카를 가? 난 나중에 천천히 갈래 저절 어, 육아에게 하지 말아야 오늘은 말이지요 어제 말이에요 <웃음> 주로 <주를> 고맙다냐 <웃음> 그러니 속히 분유값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유값 안 줘도 괜찮습니다 저도 저 저도 저도 분유는 살수 있습니다 <웃음> 유튜브에 브이로그 가능할까요? 육아 얘기 그거를 그거를 저희 어머니가, 응? 엄마가 그거를 말을 했어요. 와, 너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어? 유튜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애 낳고 애로 브이로그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돈좀 벌어봐 하면서 그게 쉬운 거 같습니까? 그게 가능했으면은 내 유튜브를 굴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유 튜브로수공하길래 <웃음> 아니 그게 쉬운거 같습니까 그랬으면은 내걸 돌리고 있었겠지 진상에 그렇게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었으면 <웃음> 아이돌의 육아애기래 <누가> <웃음> 아이 고양이니까 사료값좀 벌어봐 얘야 너는 어렸 적부터 돈을 벌었단다 <웃음> 어 맞아 유튜브 누구나 할수 있지 하지만 그 편집하는거 영상 저그아나 그러면은 한번 그렇게 할수 있으면은 일단 영상이나 찍어볼까? 했는데 그 영상 찍는거 스타트부터가 너무 힘들어요 평소에 먹는거 사진도 안찍는 내가? 평소 일상을 동영상으로 찍는다? 너무 어려운거야 지금도 사진 한장 하루에 찍기가 너무 어려워 죽겠는데 동영상을 찍는다? 어떻게 찍지? 이럴 거면 홈캠 같은 거 있어야 하는 거 아님? 꺄! <웃음> 고건 아마 아직 모르십니다 매일 잘 받았습니다 유가랑 방송같이 하시려면 너무 고생이실텐데 분유가시라도 보탭니다 세상에 안 그래도 되는데 안그래도 는데아이고고고고고 아니 햄버거를 바닥가놓고서 <웃음> 카페 이벤트로 <2번 들어. 웃음> 햄버거를 바닥가놓고서분유값을 보태면은 이거 이거 이거 이벤트한 보람이 없잖아 <웃음> 그래도 주신거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 약해도 힘 캐물질 힘도 없어요 그렇진 않아요 정신이 없어 정신이 원래 페이백 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럼 페이백이 페이백이 너무 센데? <웃음> 아이 경주사때 주고 받고 하잖아요 뭐 좋은 일 있으면은 말하시고 <웃음> 나도 가겠소 아 <웃음> 원참 이게 이렇게 될지 몰랐지 이렇게 이렇게 축기금 받을지 몰랐지 아니 아니 어제 추, 그... 수요일날 추기금 받아버렸잖아요. <웃음> 어 그러고서 방송 꺼고서도 추기금이 들어와 있는 거야. 와 뭐지? 왜왜 왜 그랬지? 하면서 나나 <웃음> 어, 나 이세가 생겼다고 추기금 받는 거 처음 보는데 하면서 일단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군요. 페이백할 명분. 나한테 베이벡 좋네요. <웃음> 그 밑에 또 적을 거 있나? <웃음> 없을 듯. 삼촌들이 줄때 받으래. <웃음> 캐릭터 디자이너 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또 이렇게 주시면 일단 받고 어, 좋은 일 있으면은 서로서로 서로 공유하자고요. 저도 그러면은 어, 어, 축기금 열심히 낼 테니까. <웃음> 소설을 쓰고 있으십니까? 오, 소설 쓰는 것도 꾸준해야 하는데, 너무 대단한데? 나는 그런 거 못해. 꾸준함이라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웃음> 나중에 달라고 해도 안줄 거라고요? <웃음> 아, 맞아!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야! 어,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모든 데가 세일한다고 나한테 문자와, 어, 알림과 모든 게 날아오고 있다고. 쿠팡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스팀도 할인하고 어그 뭐시기 저시기 회원 가입 해 놓은 데에서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어서 어서 사십시오. 어서 어서 사십시오. <웃음> 이러고 있다고. 팔아 버리라고요? <웃음> 안 돼. 내내 <웃음> 지갑이 비었을 때어 도움을 받아야 할거 아니에요. 내내 지갑이 비었을 때돈어 돈이 없으면은 어 어떡하냐고 <웃음> 혹시나 내가 일을 못 하면은 <웃음> 왜 나는 진지하게 모든 말을 진지하게 하나씩 들을 수 있는 거야. 보험 가입 시키시죠. 뭐지? 생명보험 들라는 뜻인가? <웃음> 팔아버리는 거는 보험으로 뭐탈수 있는 게 없는데 생명보험 기인가 너무 무섭잖아. 나도 생명보험 생명보험 안 들어놨던 것 같은데 예전에 보험하는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생명보험은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들어놔야 한다고. 오 우리 엄마가 나한테 생명보험 들어놨다고 하니까 어, 어머님이. 어 따님이 빨리 죽길 원하시나봐요 이러면서 <웃음> 좀 친한 사이라서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웃음> 그 장난스럽게 말한거긴 한데 보통 그런 느낌으로 <웃음> 생명보험 세게 되는거는 그렇다고 하더라고 실비랑 몇가지요? 아, 기본은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보험은 다 들고 계시지요 보험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는 병원 가가지고서 보험 잘 타먹는데 나는 못 타먹는다? 그 너무 억울하거든요. <웃음>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모르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중요성이 엄청 커진단 말이야. 운전하면 운전자 보험 필수. 그 광고 엄청 나오던데. 운전 운전자 보험, 화재 보험도 플러스. 어 뭐지? 일상생활에서 모시기 하는 것까지 보장. 하지만 운전자 보험 생각보다 얼마 안하지 않아요? 만원, 만원대, 이만원대? 아 아가보험은 이미 들어져 있습니다 너무, 너무 일찍 들었나 싶지만 원래 일찍 들어와야 한다고 해가지고서 왜냐면은 그 있잖아요 아가냥이가 생겼는데, 아가냥이가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못 나온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가지고, 일찍이 보험이 들어있었습니다. <웃음> 엄마 보험은, 야, 엄마 보험은 잘 들어져 있죠. 애, 아가 보험 들때다 정리하고 막 해놨어요. 어머, 어머, <웃음> 어머, 어머. 몇달 전에 사고 났는데 운전자 보험이 큰일이 냈다고요 허어. <웃음> 그래 모든 보험 있으면은 좋은 거 같긴 해. 너무 쓸데없는 거 말고 보기보다 준비할 건 그러니깐요. 발바닥 도장요 발바닥 도장 말고 발바닥 사진 찍어 주던데요? <웃음> 발바닥 도장이 아니라 병원에서 발바닥 사진을 그 있잖아. 약간 그 학교에서 스캔되는 기계 있잖아요. 거기다가 발바닥 한거 마냥. <웃음> <웃음> 찡 해가지고서 찍은 사진을 주시더라고 근데 그래가지고서 뭐지 오늘? 왜 발바닥 사진을 주는 걸까? 하면서 생각해봤는데 발바닥 도장이었어 근데 또 이제 아어 그쵸 그쵸 가족의 품에 있습니다 발바닥 도장은 아니고 그 이제 아가를 못 보러 가거든요 코로나이어 코로롱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병원에서는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예 이제 안아볼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지 분리가 돼 있어서. 근데 거기에 이제 보러 갈 때마다 거기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 내가 전시되어 있는 상품이 있는 거야. 발바닥이랑 손이랑 본 뜨는 거. 와 혹해가지고 질렀잖아. <웃음> 진짜예요? <웃음> 진짜냐고요? 이어 예. <웃음> 지금까지 거짓말인줄 알았습니까? 아 이런.. 진짜였습니다! <웃음> 아 장사 잘해 병원도 장사 잘하고 거기 그냥 조리원가서도 옆에 못파는게 뭐 있던데 와.. 거기서도 혹해가지고서 나뭐 샀지? 뭐..뭔가 샀는데? <웃음> 못믿어 <웃음> 아.. 점점 얘기하다가 보면은 이게.. 어 뭐지? 장난인줄 알았는데 뭐지? 뭐지? 싶으신가요? 사실입니다 버추얼 중에 어 버추얼 중에 지금 뭐라고 하지? 그 무슨 약? 빨간 약? 빨간 약이 지금 막 넘쳐 흐르는 중입니다 액상이에요 너무 너무 넘쳐 흐르고 있지 구루펜 마냥 콸콸콸콸콸콸 미숙아는 아니지요 예 미숙아는 아니에요 빨간 홍수요 <웃음> <웃음> <웃음> 어서 방주로 만들게. 해. <웃음> 어서 방주로 만들게. 해. 중계 캠이요 어, 그거 막 해주더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웃음> 수요일에도 느꼈지만, 아니 왜 이렇게 잘 알아? 허허는 진짜 그허허허허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웃음> 테레지코라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 그래가지고서, 이, 마지막, 실망이라고 해야 하나? 절망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클까봐, 일부러 안 찾아보고, 준비도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대고 보니까, 너무 할게 많아. 너무 준비할 게 많고, 돈도 많이 들고, 어, 나는 주변에 없었단 말이야. 들을 사람이. 오, 형수님, 조카, 이야. Yeah. 진짜, 오, 정말 많이 들었네. 네, 내 예상하고, 일단은 어떻게 되든 돈은, 마, 돈은 준비되어 있어야 하니까 돈 열심히 모았는데, 이렇게 많이 사라질지 몰랐지. 이렇게 많이 사라질 줄이야. 성인보다 빅산 식대. 뭐예요, 진짜 유분요심아 이거 아기 소리도 들려줄 수 없어서 곤란하구만. 지금 밖에다 맡겨놓고 와가지고. <웃음> 찐입니다. 수요일 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수다. 그렇게 됐습니다. <웃음> 찐찐찐찐찐이야. 그래, 맞아. 몰랐음 수요일날 말해가지고서 수요일날 안 왔으면은 뭐를 뽑혀요? 옹알이 a s m r 요 우는 거... ASMR을 가능할 것 같은데 <웃음> 어제 하루 종일 울어가지고서 잠을 못 잤다고... 아... 아찔하구만 하루 종일 울어가지고서 아 어, 언, 언제는 잘 자다가 언제는 하루 주행이울고 그래가지고 잠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제 어제 좌담회가 있었잖아요. 부의 좌담회 부의 좌담회는 그 시간에 일단 아직까지는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유한나 씨가 목소리 몇개 녹음해달라고 해서 녹음해 주고 어? 그리고 머리카락 줄수 있냐 그래가지고 머리카락 떼 주고서 아아 피곤해 하고 좌담에도 못 보고 자부를 써 그리고서 다시 일어나고서 어어 어, 밥 줄게 잠깐만 밥 줄게 하고 밥타고서 이제 밥 내기고 있는데. 아아 좌담에 끝났겠다 한두시였나세시였나 그때였거든요? 그럼 그래, 핸드폰 켜가지고서 트위치 들어가는데 아직도 방송중인거야? 좌담에 두시간 국룰 아니었어? 두시간이면 퇴근하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어? 뭐지?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지? 그.. 내 머리카락 끼고서 뭘 얼마나 열심히 재밌게 하는거지? 하면서 뒷탕까나고 <웃음> 나한테 뒷탕깔기세시간짜리가 있었다고? 이 슬픔하지. <웃음> 나중에 좀 자고 나면은 이렇게 힘 넘쳤나 하는 생각이 난다고요? 의외에. 네. 수요일 사건으로 2시간 이야기가 되겠어요? <웃음> 아, <아하>, 그렇네준호팝님 <웃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다피모카님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우리 그, <웃음> 수요일날 못본 사람들이 이제 금요일에 보는군요? <웃음> 잘됐군 잘됐어 지금까지의 이야기 따단 걱정이다 이걸 콘텐츠로 삼아야 하나? <웃음> 이걸 콘텐츠로 삼아야 하나? 읽고서 이해가 안된다면은 지난.. 지난 이야기 <웃음> 지난 방송을 정독하고 오시오 아니야 그 정독해도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야 하 오늘 그래가지고 오늘 잠깐 그 뭐지? 자료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서 부스 안에 들어와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밖에다가 재워놓고서 부스 안에 이제 들어왔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밖에서 울면 어떡하지? 내가 못 들으면 어떡하지? 거리가 좀 되는데? 하고서 그래가지고서 카톡으로 카톡 아이디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 아십니까? 뭐지? 멀티 뭐시기 해가지고서 그 카톡 프로그램을 하나 더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본 카톡 아이디 켜 놓고 핸드폰에다가 부 카톡 프로그램 뭔가 그거 해 놓고서 둘이 보톡 했어. <웃음> 그래 가지고서 옆에다가 핸드폰 놓고서 보톡 듣는데 다행히 울진 않고 으에. <웃음> 으에. <웃음> 하는 잠꼬대 하는 것만 들었다. 하. 우 심장 떨어진 줄 알았잖아. <웃음> 주무시긴 한 거임? 아, 그럼요. 그럼요. 저 밤에 못 자면 낮에라도 자자거 같이 자야죠. 같이 자야 한다고 해, 하던데? 어쨌든 생활이 지금 돌봐주고, 나도 밥 먹고, 자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건 가족이 다, 그 외에 모든 건 거의 가족이 해주고 있어요. <웃음> 파치파치파치파치, 파치 파치 파치. 무전기. 와, 나 그, 저기, 수요일 날, 그, 미국 영화에서 나오는 애기방에다가 놓는 무전기, 그거, 사려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요새는 무전기가 아니래. 요새는 스마트 카메라래. <웃음> 스마트캠이래. 와, 그렇구나. 애기의 움직임을, 어, 바로 이제 뭐, 알려준다? 모시기? 뭐 이러면서. 그니까 세상에 달려졌어 와 솔직히 주변에 이런 거뭐 쓰는 사람 있는 거 아니면은 모르지요 어 모를 법함 관심 없지 살, 솔직히 6개월 지나면 수면시간이 늘어날 것 같다고요? 아 어, 그거 너무 좋죠 그때 방송할 것 같은데 <웃음> 푹 재워놓고 방송하고 낮에 낮잠 잘때 같이 자고 <웃음> 나 일단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생각은 그렇다. 깡대통지님 안녕하세요. 저우생아 나도 나도 방송하고 게임하고 그러고 싶다고. 나도 아 놀고 싶다고 무게해줘. 1년 뒤에 하라고요? 아 너무 늦죠. <웃음> 저 <저울> 없어. <웃음> 아그 저도 이제 어그리프레시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리프레시 하고 어? 기분전환도 한번 하고 해야할 그런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철좀 드시죠 하지마 본인이 리프레시 할거는 필요하다 그랬어 단타로 밖에 그래서 지금 단타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짧게 짧게라도 올거라고 후 <웃음> 실내용 CCTV 인형 형태. 어, 맞아.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캐릭터 상품 마냥. 그래! 맞아!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은 카페에다가 올려놨던 투표. 그것을 이제 정해, 정한 거를 이제 보자, 보자. 하고. 나 이거 원프에다가 적어놨구나 <웃음> 어떻게든 적었으니 <웃음> 된거 아닐까? 아, 나 이거 큐프에다가 적거는 적은, 저거는 적은 저적는줄알았는데원는에하하 적었네 아 아, 아 아, 돌아가, 돌아가, 는 저거는 저거 어제 좌담에나뭐 했, 뭐 거기서 뭘 했어? 나뭐 욕했어? <웃음> 뭐가 일어난 거야 도대체 거기서? 아니 좌담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던 거야 도대체? <웃음> 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구만. 여행 주제로 얘기했어요. <웃음> 어... 어... <웃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 다음에 그 디코에 어 여행 이야기가 써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뭐야 놀러 가는 거야 했더니 유미도 올래 유상아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이랬는데 <웃음> 어 이랬는데 어어 나도 가고 싶어 <웃음> 그래서 못 갔었다. 안녕하세요, 바피피님 어서 오세요, 하이하이야. 우리 집에 놀러 온다고 해도 못오했어요 우리 집 너무 조그매. 우리 집 조그매. 보나야, 보나야 녹음해서 보내줬지, 맞아. 보나야, 응 아니야. 보나야, 그래도 뭐했었지 맞아. 뭐 그렇게 보내줬던 것 같은데 유한나한테. <웃음> 대게를 산다고? 보나쏭이 나한테 대게를 사갖고 온다고? 보나야! 보나야! 나 올해 대게를 못 먹었어, 보나야! 대게 열 마리? 뭐, 보나야! <웃음> 나 너무 좋아! 나 다리 하나당 삼초 컷으로 한 번씩 먹을 수 있거든, 보나야! 보나야 나 집에서 홍게로 트레이닝 받아가지고서 개먹는거는 정말 특화돼있어 똑똑똑 쏙 하면서 먹거든 보나 먹을새도 없이 내가 다 먹을수 있어 보나야 <웃음> 아, 여러분은 되게 그렇게 먹어, 먹어보셨나요? 뭐지? 잘쪄놓으면은 진짜 그 한번 이제게 똑똑 똑쏵 하면은 그 이제 다리 통살로 이제 쏵 올라오는 거 그리고 쫙 먹고 그러면은 진짜 거의 한 5초만에 한번 먹을 수 있고 그러면은 10분도 안 돼서 몇 마리를 먹을 수 있지 캬. 울진 <웃음> 바닷가 <웃음> 부럽다 나 바닷가 살고 싶은데 아바닥 바닷... 하긴 그 동네가 무조건 바닷가는 아니겠지 바닷 <웃음> 개맛살 저 맛살은 싫어하거든요 근데 개살은 좋지 게딱지 <웃음> 볶음밥 맛있겠다 에디터킴님 어서오세요 닉변 <웃음> 닉변당하셨어요? <웃음> 고생이 많으시네요 <웃음> 송이? 송이, 홍게, 대게, 광어해 와다 내가 좋아하는 거다 송이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지 홍게! 홍게! 대게 못 먹으니까 홍게를 먹지 광어에 <웃음> 광어해 너무 맛있지 와 오징어 숫게 아 맛있지 와다 맛있는 것만 얘기하네 음. 메비우스님 안녕하세요 호스오세요 하이하이 하이하이하이 구슬치기로 닉변내기 하는 분도 많다고요? 구슬치기가 뭐뭐뭐 뭐, 뭐, 뭐예? <웃음> 나 없는 한달 동안에 새로운 게임이 생긴 것이야. 그 스팀 게임. 아 구슬 여러 개 내려오는 거. 아하 아하 그 원래 있던 거. 아 그게 스불지 아니겠습니까? <웃음> 참여를 안 했으면은. 어, 걸리지 않았을 것을 일등 상품이 뭐였길래 걸려가지고 그거를 이름에 변경이 당합니까 다트판에서 낙하는거 처음 본게 절방이었다고요? 나참 운이 없던건가? 채팅 진질밖에 없었대 아 진짜요? 아 진짜? 정말 놀라운 세상이야 본인일 아니라고 저! 하긴 뭐 나는 평소에 채팅을 잘 안치는구나 어디를 가도 다음주에 공포게임이 나온다고요? 뭐 나오는데요? 뭐 바이와드? 난 맨날 공포게임 들은거 바이와아제도밖에 모르는데 아스트라남가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두둔 조금 이상한데 아니요 하나도 안 이상한데요 기분 탓인가요? 아니요? 이상한 건데 받아들이셔야 해요. <웃음> 이상한 건데 받아들이셔야 돼요. <웃음> 크래프트톤에서 만든 공포 게임. 오. 송환교성모님 누뭐 무슨 역할을 하셨던 분이지? 무슨 역할을 하셨지? 뭐 이름 되게 익숙한데. 유명한 분 같은데. 이게 뭔 소리야? 어 이런 소리입니다. <웃음> GTO 샤모킹류아알것 같다. 샤모킹 류로 공 공감하면 안 되는 건가? 페라 <웃음>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류가 게 아니에요. 머리 그 무슨 헤어라고 하지? 머리 이렇게 길쭉한 거 오래오래 사세요. 사실... <웃음> 리젠트. 감사합니다. 나 마젠트, 마젠트 뭐 이런 거 생각났는데. <웃음> 좋다. 아, 맞아. 그래서 카페 들어가서 뭐가 1등인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세가지고, 세가지고 말이야. 오, 오, 나, 나이야 저거 안 봤어요. 더빙판으로. 로인 머스탱 아, 아, 목소리 너무 좋다. 로인 머스텡. <웃음> 로이 모스테 좋지 캐릭터들이 연결이 안된다고요? 이게 성우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 캐릭터 저 캐릭터 전혀 연결 안되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뭐야 저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자짜아자 자, 유주, 엄주, 유니, 균니어 기쁨이, 기우미, 엘리자베스, 줄리에 2세 이렇게 있었는데 엄주는 하나도 안..안..안.. 안, 안, 표가 없길래 제가 눌렀고요 <웃음> 나머지 이제 골고루 되기를 골고루 이제 알아서 되겠지? 하고서 봤는데 아, 기우미, 엘리자베스, 줄리의 2세 아주 치열했지만 유주한테 꿀려버렸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윤희도 생각보다 표가 많았네? 야 종료 눌러야지 투표 종료 확인 <웃음> 기우미, 엘리자베스, 줄리의 2세 아, 길었지만 분발하고 그리고 이기지 못하였다 <웃음> 유주 유주 유주 리세 아이나 줄리에라는 이름을 잘 못들어봐가지고서 엄청 검색해봤거든요 줄리에? 줄리에시 아니고? 줄리가 아니고? 뭐지? 줄리에라는 이름이 있었나? 하고서 엄청 검색했는데 줄리에라는 이름이 생각보다 잘안나오더라고 아.. 궁금증이 생겨가지고서 엄청 검색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주를 줄게라는 가사가 생각나네요 어우 되게 분위기 있네요 그래서 주니어 이름은 유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주 유주 유주 유주 처럼 들리기도 하고 유주처럼 들리기도 하고 유주를 줄게 <웃음> 어 맞아 줄리엣은 되게 잘 나오는데 줄리애가안나오더라고요 유주가 울어요. 정말 울면 어떡하려고! 들어오기 전에 진짜 딱 자고 있었단 말이야. 왜 기쁨이가 두 표지? 적다는 뜻일까요? 많다는 뜻일까요? 그, 응, 골고루, 골고루 나왔어요. 표들이. 신기하죠. 다들 이름이 마음에 들었나봐. <웃음> 조용조용? 아, 아니요! 부스에서 방송해가지고서 조용조용 아,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평소 말하던대로 쨍쨍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케어할때는 이렇게 말 못하죠 실제 케어할때 옆에서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무서워 혹시 내가 말하는것 때문에 끼지 않을까? 깨지 않을까? 깨면 어떡하지? 어라? 어라? 안 돼! 자장자장자장자장밥 먹고 싶었어? 음, 그래? 하면서 되게 나긋나긋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깨면 안돼 도닥도닥이 안 먹힌다고 도닥도닥을 먹 먹히고 싶은데 안 먹힌다고 스킬이 안 먹혀 몇년 뒤에 방송 중에 들어와서. <웃음> 아, 옆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옆에 없어요. 가족에게 맡겨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유튜브에다가, 유튜브에다가 그 영상을 보던 지금, 그게, 알고리즘 깨졌어요, 지금. 아 힘들때마다 유튜브에다가 검색해서 영상 쳐보니까 <웃음> 알고리즘이 완전적 깨져가지고서 이제 반은 이제 그 뭐냐 해결하는 영상들 반은 이제 오타쿠 요소들 해가지고서 나온단 말이죠 아니야그 중에서 그래 2분의 1은 아기 케어하는거 그리 4분의 1은 오타쿠스러운거 4분 나머지 4분의 1은 먹는거 해가지고서 알고리즘이 깨져버렸어요 근데 열심히 보고 있긴 한데 기억이 잘안 나기도 해 스파이 패밀리? 아 이번 스파이 패밀리 봤는데 아직 안 봤는데 아직 아직 막 기어다니고 그럴 수준이 아니어서 뒤집기도 못하고 그냥 눕혀놓은대로 고개만 까딱까딱이라서 아직 뭐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움직여 가지고 다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웃음> 아. 핑크퐁. 아. 그 그뭐 장난감. 장난감을 그뭐 친구가 알려 줘 가지고 친구가 이제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막그 할인하는 거 알려줘가지고서 뭘 하나 샀어요. 그 노래 나오는 흔든, 손 잡고, 손으로 잡고서 막 흔들면 뭐 효과도 나고 재생도 되는 노래 뭐 그런 거 샀거든요. 근데 예전에 원프로에서 동요로 이제 한 가지 말로 부르는 거 있었잖아. 거기에 강은짱이 부른 거 누가 밑에 댓글에다가 바나나 차차라는 노래를 적어 놨었는데 그 장난감에 맨 처음에 바나나차차가 나오는거야 아 어, 이게 바나나차차구나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이제 장난감 킬때마다 맨 처음에 바나나차차 나오니까 머리에 이제 각인되버렸어 바나나차차가 뭐지? 와..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노래가요 바나나차차 바나나차차 바나나랄랄랄라차차 바나나차차 바나나차차 바나나 바나나, 랄랄랄랄랄와오 기름은 기린 기름, 차라차차차 막 이러면서 <웃음> 그 뒤에 가랄아직직지지는못외는데여여까지지웠웠데아아래래가료요서서런지지머에에주주잘더라라요요바나나맛있있다는죠죠뭐 <웃음> <외웠는데 웃음> 뭐지? 지사는는 사과는 빨개, 뭐, 이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바나나만 때운 것 같던데. 검정곰호신이래검정곰호신 <웃음> 뭐, 뭐, 검정곰호신 비슷한 노래가 있었나? 아!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동네 사람들! 모두 모두 여기 와서 드셔보세요! 홍홍홍홍홍. 달고, 달고. <웃음> 그 라면 아니냐고요? 기용이 아파가지고서 마지막에 바나나 먹을 때 하늘로 번쩍 뛰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닌가? 옛날 바나나는 지금 바나나는 다르다고요? 허어! 옛날이 더 맛있었을까? 지금도 더 맛있나? 아, 지금이 더 맛있지 않을까? 그지 뭐 비슷한 말이죠 아니 그그 품종 얘기하니까 떠오르는데 옛날이 더달았다고요 달고 <웃음> 작았던 그 몽키바나나인가? 그건가? 예전에 몽키바나나라는 품종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일반 바나나보다 비싸가지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몽키바나나 정말 작았는데, 얼마였냐면 한 10cm 정도 되는 거였나? 비싸서 한 번도 못 먹어봤어. 옹박님, 안녕하세요. 쏘세요 하이하이. 아 맞아! 할머니도 예 할아버지도 네 모두 모두 모두 차차! 이런 부분 있어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바나나랄랄랄랄랄랄랄 차차 범용고 못 심한데? 먹 우는 용사님 감사합니다 용사 왜 울어? 용사가 울어? 좀더 용맹하란 말이야 용사여 그리고 그래서 응급실 간 것도 맞았고 아팠던 것도 맞았다. 응, 어제 방송 봤습니다. 맞아요. <웃음> <웃음> 너무 다행이에요. 그쵸? 그렇죠? 맞아, 다행이에요. 정말, 정말 다행이라고. 너무 너무. 아, 어, 나 저거 금지야. 남 보면 눈물 나올 것 같아. 왜 울어? 울지 마. <웃음> 울지 마. 왜 니가 울어? 보라쇼. 울지 마, 바보야. <웃음> 저거 금지야. 왜 니가 울어? 난, 난, 나는. 나는. 나는 요미님이 건강해서 너무 다행이야 아 어, 울지마 나도 울거 같잖아 에 나도 저거 금지야 아아 아, 정말 나도 눈물나잖아 나도 저거 금지야 아아후 하아 아, 후, 아, 후. 왜 우냐고요? 아, 감수성이 풍부해졌어. <웃음> 감수성이 풍부해졌어. 츄르 고맙다냥. 아, 유미 님 동생 피셜 아기가 닮은 붕. 응? <웃음> 유미 님 이세 아기 얼굴 사진도 받고 어, 아야 너무 귀엽더라. 어. 그 유미님 동생분이랑 저랑 친하거든요 응. 유미님 동생분이랑 저랑 친한데 친한 유미님 동생분이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어 동생 아어 조카 보러 갈 거예요? 안갈 거야 어, 왜? 왜? 왜요? 아안갈 거야 <웃음> 왜? 누구 닮았어요? 유미님 닮았어요? 어, 아니면 유미님 남편 닮았어요? 큰일 났어. 아, 남편분 닮았어. 이래가지고, 야! 아니야! 유미님 닮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냐 아냐 아냐 나 이거 수요일에 얘기했어 수요일에 얘기했어 처음 사진은 닮았어 처음 사진은 닮아가지고 큰일 났다 그랬단 말이야 모두가 다 큰일 났다 그랬단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닮았 누구 닮았네 이러면서 아이고 눈이 작겠네 아이고 하면서 다들 그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눈이 커지고 있다고 지금 그래가지고서 어이구안 닮은 거어이구 이거 엄마 닮았 이러면서. <웃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지금. 아니야. 귀여워. 눈뜬거 봐. 눈뜬거 보란 말이야. <웃음> 눈뜬거 보라고. 아. 아. 아. 아. 야 뭐지? 아. 잠깐만요. 사는거다 백이야. 소리 나오는지 몰랐네. 휴. 아. 첫째는 아빠 닮는다고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 안 닮았, 안 닮았어.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는 거지? 치 치지리주엣. 어? 내 잘못 불렀나? 잘못 말했나? 츄르 고맙다냥. 치지리슈엣. 치지리슈엣. 시시리추엣. 시지지리 지리뭐뭐 <웃음> 뭐, 뭐지? 해석해줘요. 지지리즈 <웃음> 아,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해석해줘! 해석해줘! 해석해줘! 재생해줘! 재생해줘! 재생해줘! 는 네, 뭐했니? 늦어 네, 간만에 뵙게되어 정말 반갑네요 장모님 옥체는 방송하셔도 괜찮을 정도로 많이 괜찮으신가요? 아, 예예예 예, 예, 예, 예. 네, 아이 거두번나오네 정말 반갑네요. 장모님 <웃음> 옥체는 충한시도 옥체네 <웃음> 정도로 많이 빌려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웃음> 생각도 못했네. <웃음> 뭐해? 아직 날 보러 온지 12개월밖에 안된 거야? 앞으로 더 자주 오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웃음>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원은 가보긴 해야 하는데 아 일단 좋아졌습니다. 음. 깨나봐 뭐 밥달라 카나 봐 연락 오네요 나 어제 못 봤는데 다시 보기 보고 얼얼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말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말 못한 사정이 방송 보셨으니까 아, 아, 아, 아시겠지요 <웃음> 감사합니다 정명호라 아직 날 보러 온지 16개월밖에 안된거야 앞으로도 자주 오란 말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웃음> 아까 에 늦어 휴미가 살아 돌아와서 물결표 그러니 구독을 기념하기에서 물결표요 세상에 이걸로 쳐버렸어요. 그랬어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왜못 봤지? 남앤루스 아직 날 보러 온지 1 4 개월밖에 안된 거야. 앞으로 더 자주 온란 말이야. 아, 그러게. 아, 아, 아, 아, 내가 못 봤나 봐. 아, 아, 아. 못 봤나 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방송을. 켜. 그러게요. 자주 와야 하는 거 저였어요. 모두가 자주 올수 있는데. 내가 자주 안 와가지고. 내가 나 약해가지고. <웃음> 내가 많이 켰어야 했는데. <웃음> 자주 와야 할 사람이 바뀌었어. <웃음> 어 나약한 나아 뭘뭐그 전부터 나약하긴 했는데 아무튼 나약했다 나약해 나쁜 놈인데 아, 아니야 내가 나빴어 <웃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럴 그럴 생각으로 말한게 아니었는데 깼으면 가봐야 하는거 아니냐고요 아이고 잘못 눌렀다 저게 뭐야 저런 기능이 생겼네. <웃음> 잘 보시고 있습니다. <웃음> 잘 보시고 있습니다. 어, 이거 뭐야? 나도 무서워. 저런 기능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게. 이건 고로시용인가? <웃음> 와, 신기하다. 이런 기능이 있네. 이제 떠날 플랫폼에 이런 기능이 있는 걸 알았네. <웃음> 다들 떠나는 플랫폼에. <웃음> 그래서 다들 어디로 간다고? 그래서 다 뭐.. 오 시기 유튜브를 간다고? 어디로 간다고? 이젠 분유펀드 들어야겠네요 선생님! 왜 자꾸 펀드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왜 도대체 펀드를 계속 드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부터 계속 말렸잖아요 펀드 드시지 말라고 아니 우스 펀드를 매번 바꿔서 드세요 아니 지금 펀드 손실률이 얼만지 아세요? <웃음> 펀드 손실률 <웃음>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정명하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분유... 분유 뭐지? 두통만 살수 있을걸요 아마도 감사합니다 맞나? 맞나? 두통이었나? 일단 들어 아 이거 습관적 펀드야 <웃음> 이거 뭐 습관적 로또 사는 것도 아니고 <웃음> 습관적 펀드들면 어떡하냐고 에 에~ 존나 하이 하이 세상에 펀드가 버릇인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 세상에 까먹는 게 습관인 사람이 있다, 있다. 저요, 저요... 친구와 멘탈이 붕괴되고 있다고요. 누구지?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면 편해요. <웃음> 안 받아들이는데요? 콜라네! 어떡해 그러네 악마의 편집이라며 아 어떡해 악마의 편집이냐고 <웃음> 이따가 레이드로 혼내주면 되는거임? <웃음> 아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이것도 어 말해야 돼 내일 네. 내일 네. 모시기 저시기 원프로 합방이 있습니다 2시에 제가 시간을 못적었었는데 시간을 언제 정했지? 언제 정해졌지 시간은 다들 맞추기가 좀 어려웠어가지고 이래저래 맞추다가 보니까 2시 평소처럼 2시가 다시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내일 낮 2시에 원프로 합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강은짱이 무료 강은짱이 주최하는 합방이라고요 청문회라고 그럴 시간 없어. <웃음> 강, 강은짱, 너 열심히 준비한 거 우리 해야 해. <웃음> 그래서 참여한다고 했는데 참여한다고 했는데 아 갑자기 오늘 어 가족이 아빠 양이가 못 본다고 아, 일 나가야 되는데 내 갑자기 그래가지고서. 헉, 근데 나. 내일 합방한다고 했어 그거 진짜 꼭 해야돼 안돼 안돼 안 돼. 어떻게 그럴수가 있어 야바이 손나 박하나 이러고 얘기했는데 아빠가 이제 갑자기 내일 갈거임 헉! 언제 올건데? 언제 올건데? 점심 먹고 안돼! 점심 먹고 안돼! 점심 전에 와줘야돼! 제발! 하면서 <웃음> 어, 사정 사정을 했다고 <웃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예 문제 없이 방송할 수 있었다고 유주 데리고 하자고요. 유주 데리고 방송하면은 어 방송 와중에 뒤에서 빼빼 하면서 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마이크 끄고서 오오오오, 잠깐만 잠깐만 뭘 해줘야 될까 이러다가 와야 한다고요. <웃음> <웃음> 그럴 순 없잖아. 합 합방 중간에 내가 갑자기 막 사라지면 그 방송 물 흐리는 거 아니야? 그거 너무 걱정돼가지고서 어떻게 알아했다고. 휴, 휴. 아무튼 그래가지고서 내일 2 시에 합방을 하는데 제 채널에서는 아마 안 켜질 것 같고요. 가은짱 채널에서만 켜질 것 같습니다. 제가 그그그 모시기 그, 그 주소는 가은짱거 모두 알고 있겠지만 아 트위터에 가은짱 채널 올라가면은 그 바로 이제 리트윗 해 가지고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슝슝슝 해 놓는 것으로 이히 <웃음> 아, KJ님 m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이하이하이 청문회~~ 청문회~~ 아냐 청문회라뇨 뭘 털게 뭐가 있어 아 팀원들한테는 미리 얘기를 했지요 팀원들한테는 미리 얘기를 했는데 뭘 청문회 를해 <웃음> <웃음> 기음이 청문 내일 합방에서 기음이 청문회 할지도 모른다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거기는 말을 했다고요. 왜냐면은 만약에 만약에 무슨 일이 있잖아.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 해야 하니까. 이제 내가 지금 아이 당장 뭘 하는 그런 쪽에는 다 말을 했단 말이죠. 아, 아 어, 첫 데이트는 언제 했나요? 아, 그런 거. 까마득한데 기억이 안나는데 사실 기우미는 기억력이 별로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한 달전 일도 까마득한데 어떡한다 나한테 물어보는 거 보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더 빠를 걸애 <웃음> 얼굴도 있겠다고요 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내 얼굴 내 얼굴 내 얼굴 내 얼굴 솔직히 잘안 보니까. 혹시 애 이름이 아, 그래서 유주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웃음> <웃음> 프로포즈를 받으셨나요? 아니요? <웃음> 아니요. 프로포즈? 프로포즈 그 드라마에만 나오는 거 아님? <웃음> 그런 게 진짜 있단 말이야? <웃음> 어, 나는 그런 거 실존하는지 몰랐는데 그, 그거, 그거 다 픽션 아님? <웃음> 그만 큼급하셨다는 거였지. <웃음> 뭐, 그랬어? 뭐? 어? 뭐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은 해주세요. <웃음> 어여 여기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여러분은 해주세요. <웃음> 그래서 그 싫은데요. 싫은데요.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냥 삽시다 되는 대로. 하.. 냐야 윙아우디 제로님 안녕하세요 수세요 그래 맞아 되는대로 삽시다 저 되는대로 살아가지고 여태 잘 살고 있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되는대로 사는게 훨씬 편함 <웃음> 근데 문제는 문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처럼 살수 있어야지 내 주변에서 스트레스를 안받는데 나만 스트레스 안받으면 그건 문제야 <웃음> 나는 음 그럴 수 있지 응 음, 그래 그래 이해할 수 있지 응 음, 그래 그래 그럼 되지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어째서? 안돼 왜 그러는 건데? 안돼 하지마 그러면 안돼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은 나는 스트레스 안받는데 그쪽이 런그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거지 <웃음> 어, 주 주변이 나를 받아들여줄 수 있어야 돼 아재요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이하이하이 하이. <웃음> 주변에 저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평소에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맞는게 있으면은 답답할거야 쌈쌈쌈쌈 <웃음> 진짜 주변에 초긍정에다가 어? 그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라고 해서 홀가분한데 자기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러면은 답답해할 거란 말이지 맞아 맞아 맞아 편하게 이야기하기 좋은 상대 저도 저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웃음> 같이 일하면 심각한 와 <웃음> <으아>! 젠장 <웃음> 으아 고맙네 <웃음> 으아 상상은 어때? <웃음> 어 상상은 어때요? <웃음> 같이 일하는게 좀 그러면은 상사가 이런 상사면 좋지 않을까? 아 그래? 아 그럴 수 있지 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저렇게 하면 되지 뭐 이제 밑에서 속 터지는 <웃음> 부하직원 아 진짜 이거 언제까지 다품해안다고 하는데 뭘 괜찮다고? 아 진짜 왜 저러는거야 도대체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아냐아냐아냐아냐 괜찮아괜찮아 무능력한 상사에 아냐 나도 저도 근데 그런거 생각은 하죠 아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한다 근데 꼭 그렇게 안해도 된다? 그럼 좀 여유있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가? 그런가? 나 지금 나 지금 그런 포지션을 팀에서 맡고있는데 야 바이데스네 야 바이데스네 밑에도 분통 터지고 있겠네요 야 바이데스네 아 나는 내가 이러니까 다 편하게 생각할 줄 알았지 아하 아크트루스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이 아이 편하지 않아? 뭐든지 전긍정 해주고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상사 아니 상사라고 하기좀 그렇지만 책임자 <웃음> 이제야 현실을 깨달았나 하지만 내 포지션 벗어날 수 없어 내가 이 포지션을 맡으면 다른 포지션은 누가 해줄거야 녹음이 늦어도 긍정긍정 맞아 아이 하면 되지 어 늦어도 괜찮아 괜찮아 하면 되지 언제까지? 괜찮아 납기만 맞추면 되지 영상 넣는 거? 괜찮아 우리 언제 올릴 거라고 아직 안정하긴 했잖아 괜찮아 럼누드가 내일이라고? 영상이 안 온다고? 꼭 그날 올려야 하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 <웃음> 다음 주에 올리면 되지 뭐 준비하는데 좀 걸려? 어쩔 수 없지 열심히 야 해야 했는데 열심히 해서 완성만 하면 되지 뭐 공지가 올라갔다고? 그건 안 되지. 공지가 올라갔으면 모두와의 약속인데 그건 지켜야지. 공지를 안 올렸어? 괜찮아! 올렸어? 안 되지. 그건 해야지. 어쩔 수 없지. 밤새 자. <웃음> <웃음> 아니, 그건, 그건 해야지. 모두와의 약속을 했는데 이미 약속을 해버린걸. 아니, 넘버태역신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기우미 유튜브가 나옵니다 에? 기우미 유튜브 올라간다고? 아 진짜? 하면 되지 근데 아직 못 만들었다고? 괜찮아! 다음에 올리면 되지 <웃음> 숙제장에 잘 보면은 노래도금 몇개 있다 아 놀랍게도! 놀랍게도 숙제장에! 놀랍게도 있다! 누구 숙제장? 제 숙제장이요? 제 방송 숙제장이요? 제 개인 숙제장이요? <웃음> 제 개인 숙제장이요? <웃음> 방송 숙제장이요? 둘다 문제긴 한데 그래 괜찮아 아직 언제 울린다고 말 안했어 다음주에 이거 청산하는 방송 청산? 그 짧은 시간에 청산? 괜찮아! 야곱야곱 다 청산 언젠간 할수 있어 음 조금씩 하다보면할수 있어 사용기간? 내가 못 지켰어 늘려! 아닌가? 나 10월이었잖아 에? 날라가네? 에? 맞나? 아니야 내가 못 지... 아, 맞나? 내가 못 지킨 게 있어! 그건 지켜야지 내가 해줘야하는데 못한거는? 그건 해야지 맞아 늘린다고 했다고요? 아 그럼 어쩔수 없지 기한 늘려 언제까지? 그러게 언제까지 늘리지? 딸내미가 청산한다고요? 아 그건 안되지 <웃음> 엄마의 숙제를 딸한테 맡길 순 없지 <웃음> 맞아 이거 늘리고서 청산한다고 하고서 그리고서 병원에 실려갔어 맞아 <웃음> 아, 숙제 세습제? 안 되지. 그런 건 없어. 없어. 없어. 그런 건 있을 수 없지. 주인이 사라진 상품이 있음. 어쩔 수 없지. 주인이 사라졌는데. <웃음> 엄마가 유선을 남겨주셨는데. 아, 무슨 빚을 남겨준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죠?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남기고 가셨어요. 무엇을요? 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대사권. 공포 게임. 비공포 게임이구나. 말투. 표정 바꾸기. 게임하기. 그림 그리기. <웃음> 어. 매도아애교저 <웃음> 어머니가 남겨주셨어요. 아니, 근데 그거 있지 않나요? 어, 내가 알기로는, <웃음> 어디서 봤는데, 그, 그, 모시기, 저시기. 그, 부모가 남긴 재산이나 빚을 자식이 포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 포기하면 편해. 아, 그, 그,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래, 그래, 상속 거부. 근데 상속 거부하면 그거 공중분해 돼요? 그것도 궁금했는데. 어디서 건너 건너서 상속 거부라는 걸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상속 거부하면 은 그거 공중분해 되나? 아니면은, 건너 건너 건너 해결할 사람을 찾을 때까지 가는 건가? 아, 개인 파산? 아. 어. 아. 사이로 환원되지 않냐고요? 어 유... 도... 그 뭐냐 받을 게 있으면은 환원 처리되고 빚이면은 파산 처리가 된다? 어 이야...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웃음> 유산은 안 받을 테니 빚도 안 받겠다 유산이랑 비지랑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서 뭐가 더 이득인가 생각해가지고 받거나 놓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 <웃음> 그거 계산 열심히 해가지고서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득이 나오나 글쎄요 주변 잘못 봐가지고 그런거 에이 보통은 비지 더 받으냐 하긴 한국 사람들은 비지 많습니다. 매도는 상속세 무료입니다. <웃음> 에이, 에이, 이자가 붙어 있을 수도 있지 기간 오래돼가지고서 <웃음> 아, 매도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이지. <웃음> 정식 후계자라고요? 저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회사를, 어?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거, 그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어? 인계를 해야지, 그걸 자, 가, 그, 그, 그, 자식한테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 여왕님을 키워야 한다고요? 능력이 우선되는 사회 아닙니까? <웃음> <웃음> 아니 그럴리가 없어 그럴리가 없다고 정신 휴게자라니 후계자 아니야 그런걸로 후계하면 안돼 롱리브스키 공주님 오래사 아 여왕님 오래사세요 아 안돼 아이거 잘못 눌렀다 <웃음> 잘못 눌렀다 <울었다. 웃음> 아 채팅창 확인하다 <웃음> 어휴, 아휴, 아유, 고장기는 너무 불편하네. 자꾸 원료일 원료리시... 아니, 채팅창을 이제 클릭만 하면은 채팅 옆에, 여러분은 안 뜨시겠지만, 채팅 바로 옆에 그, 압정 표시가 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그냥, 아, 이거 밑으로 내려가는데 다시 띄워야지 하고서 똥 누르면은, 마우스가 의도치 않게 그 압정 버튼을 쿵 눌러버리는 걸 어떡하겠어! 그러지 아, 아님, 아님은이다. 아님은이다. 아님은이다. 얼마나 고정이 지속되냐고요? 정할 수 있던데요? 한번 해봅시다. 사용자 지정. 초, 초단위로 할 수도 있고, 분단위로 할수 있고, 수동으로 고정 해제 또는 방송 종료 시 해제되는 거. 그렇게 할수 있다고 하네요 음 신기하구만 다음후 고정해제 아 이거 그거구만 <웃음> 아 정말 정말 보고 싶은 내용이었잖아요 어, 내 화면에서 숨기기도 있다 아하 고정해제 <웃음> 놔드렸습니다 따단 딴따단휴 닉네임 박지는 크네. 닉네임도 크게 바뀌나요? 박히, 저는 이름, 이름 말고 채팅 내용이 크게 보이던데, 닉네임이 크게 바뀐단 말이야. 아. 닉 내가 제대로 못 봤나?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훌렁훌렁 봐서 매도 당하는 거래. <웃음> 에이요~ 좋다고요. 이걸로, 이걸로 당하시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게 채팅창 화면이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약속된 시간이 다 돼간다 제가 일단 하루에 2시간씩 시간을 달라고 했거든요 너무 오래는 아직까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하루에 두 시간씩만 저의 자유시간을 주십시오 그동안 봐주십시오 했는데 점심 시간이 다가오니까 아쉽네 나더 놀고 싶은데 <웃음> 1 0 0만 포인트 유주 출연, 특별 출연은요? 출연하면 뭐가 좋지요? 출연하면은 좋은 점은 무엇이지요? 30분은 자유시간으로쉬자고요 그래 오늘은.. 아.. 아 내일 출근한다는데... 가서 도와줘야지 뭐.. 에휴.. 에휴.. 용돈이 들어온다고? <웃음> 특별출연하면은? <웃음> <웃음> 무니ి 말이야. 주말에 출근하다니. 네, 네. 내, 내 계획이 다 와장창 깨져 버리잖아. <웃음> 그게 문제가 아닌데. <웃음> 목구의 삼촌들이 용돈 줘요. 자, 적어보렴. 삼촌들은 삼촌들은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글을 아, 그렇구나. 아직 글을 읽을 수 없지. 글이라는 게 뭔지 무엇인지 모르지. 아, 그것은 그것은 엄마가 읽어 줄까? 아. <웃음> 어. 일단 말부터 알아듣는지부터 <웃음> 아직 못알아듣는다고 하네요 말도 못하는데 말도 못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되는걸 <뱅> 뱅> 졸리니? 뱅바비니뱅 기저귀니? 뱅 뭐니? <웃음> 어 나도 울고싶어 <웃음> 유별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웃음> 맞아 울음으로 모든걸 표현해 뭔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 유튜브를 보고서 저도 느꼈거든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 잘 들어봐봐 잘 들어보세요 울음이 달라요 하면서 들어보니까 진짜 목놓아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울음소리 구별해내는 자신이요? 그 약간 있잖아요. 그 자신 이 있잖아요 밥하고 기저귀를 해결하고 나서 우는거는 해결할 방법을 몰라가지고서 너무 힘들어요 그때부터는 아 이걸 어떡하지? 뭐지? 도대체? 일단 안고 달랜다 뭐지? 안고 달래면서 뭐지? 안고 달래는데도 울어 뭐지? <웃음> 엄마한테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가 왜 그럴까? 하고 말하면은 뭐지? <웃음> 엄마한테 전화해서 얘가 이러는데 왜 그럴까 했는데. 그러게 왜 그럴까? 어? <웃음> 아니, 해결책을 달라고. <웃음> 옆에서 안, 옆에서 본게 아니니까 모르겠다면서 <웃음> 모두가 모두가 왜 그럴까? <웃음> 다음에 특별 출연할 <웃음> 수 있을 것 같으면은 한번 모셔와 볼게요. 어, 이 그럴 일이 있을까? <웃음> 아... 일단 홈 카메라부터 사야 해. 홈 카메라부터 사가지고 홈 카메라를 설치하면은 홈 카메라로 이제 움직일 때마다 신호가 온다고 하니까 그거 보고서 반영하겠습니다. 보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가족이 안 봐줄 때드드드드드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겠지 아 가서 방송 끄고 애봐요 하면서 <웃음> 에, 하지만 오늘 키기로 약속했는 걸 하지만 가족이 못 봐준다 해서 아 그렇지만 방송을 켜야 하지 않겠어요 아빨랑 가서 해봐요아 <웃음> 통신사 묶음 상품 아 그런거는 다 약정걸려있어서 별로입니다 <웃음> 누가 이기 <얘기> 쓴데 <쓴대? 웃음> 아장모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여러분은 특별한 체험을 하고 계시네요 <웃음> 전세계 어디를 통틀어서도 이런 보출얼은 없었다 아마도 시간대가 엇갈려서 팔로우하고 두번째로 오네요 와, 그래는 글에는... 네, 오, 엄, 엄청나게 결이 많이 바뀐 부추얼이라고 합니다 현실에 가까운 버튜버 보는 있무뭐 현실에 가까울 수 있는데 이것까지 까고 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수 있... 아니야 까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음,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렇게 <웃음> 태교를 방송으로 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그거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공포게임이랑 링피트를 좀 피했어요. 방송하면서 나도 그 무, 무섭고 힘들고 하지만 방송할 때 하면은 재밌거든요. 근데 이게 하면 안 됐나 하면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웃음> 링피트는 그 링컨 분실하셨다면서요. 분실, 분실했는데 안 찾았죠. 못 찾았죠. 아니 제가 솔직히 할거였으면 사서라도 했겠죠. 분실을 했는데. 어 진짜 아 여러분들이 막 하라고 아 그럴까? 할까? 아 씨. 모두가 하자고 하니깐 모두가 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요번에 링콘 하나 더 사자 하면서 했 겠지. 이제 공포 게임이나 리피트 가능하겠다고요? 하. 단타로 해도 되면은? <웃음> <웃음> 단타로 해도 되면 한 시간 진짜 바짝하고서 가도 되면은 에헤헤 <웃음> 아, 그 조리원에서 너무 잘 먹어 가지고서 부른 거 같단 말지그 뭐지? 몸이 월, 몸이 되게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병원 밥도 맛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병원 밥도 맛있고 조리원 밥도 맛있고 모든 밥이 그냥 다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주는 대로 다 먹었더니, 몸이, 불었어.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걸 주거든요? 그, 불어, 그, 뭐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수술로 불어있고, 막, 그래가지고, 호박죽이랑 호박, 뭐, 지브이나, 뭐, 이런 거 준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엄마나 저못든 게야, 대지가쓴 놈. 많이 처먹은 게야 <웃음> 어 호박을 먹으면 <웃음> 호박을 먹으면 붓기가 빠진다고 해서 부기를 빼려고 호박을 먹었는데 오히려 준게 너무 많아가지고서 그만큼 또 쪄가지고서 와 망가진다고 안 먹고 살 빼면은 더 망가진다고요? 찌우는 게더 낫다고요? 아, 이미 많이 불러져요 미역국이요? 미역국 지금 그... 방송 켜기 전까지 먹고 왔어요 그뭐지 어, 어..병원! 조리원! 그리고 딴 데서 이제 가족들한테 케어 받으면서 삼시세끼리! 미역국으로 먹었어요 미역국으로 살쪘다 와..미역 한 대접으로 주는 거 미역 다 먹고 밥도 이제 항공기 주면 그거 다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 미역국 좋아해가지고서 잘 먹었어요 <웃음> 아직도 미역국 주면은 나잘 먹을 자신 있어 물론 김치 있어야 합니다 김치랑 미역국이면은 저 이거 계속 먹고 살수 있어요 국밥 마냥 맞아 진짜 맛있는데 안 질려 맛있어 1년 내내 미역국 줘도 저는 안 질릴 자신 있습니다 물론 김치랑 음, 당연히 김치는 당연히 있는 거겠지만 삼겹살도 먹고 단백질도 섭취하고 어허 영양제도 먹고 어허 그 대사? 플렉을하고 하신건가요? <웃음> 그 저번에 예전에 방송할때도 아 한달내내 그래도 공국먹는거는 어 질리죠 라고 누가 했었는데 한달내내 미역국 먹었는데 안질려요 공포게임하고 링피트 방송에서 하신다는거죠 시간적 여유를 좀 만들고 나면은 할거 같은데요? 하죠 하죠 물론 명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웃음> 물론 명분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하진 않고 원래도 아이혹 혹하긴 하겠지만, 음 명분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이 악물고 여다 했다면 포켓몬 신작이요? 너무 기괴해 가지고서 별로 마음이 안 가던데. 맞아, 사실 나그 스포츠 해도 된다고 스포츠 재밌지 않나? 비공포 게임 쓰면 되냐고요? 한 달... 한달 계획 잡고 비공포 게임 한 시간... 아니다, 한, 어차피 한시간이니까 방송 하나 통으로 하면 되는구나! 오이! 근데 그게 링피트? <웃음> <웃음> 근데 그게 링피트? 아 찾아야 하네 <웃음> 스토리는 괜찮아요? 그 뭐시기 전설의 포켓몬 얻으려고 하면은 역사 공부를 다 역사 수업을 다 들어야 한다 했나? 나도 그거 아까 누가 올려줘가지고 봤던 것 같은데 너무 그렇잖아 안 듣고 찾아도 된다고요? 아 그래요? 거그 있어가지고 꼭 봐야 한다고 하던데 조건만 맞으면 애가 갖고 논다고요? 애가 갖고 놀 때쯤 되면 그 약간 레트로 게임기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애한테는 <웃음> 레트로 게임기 뭐? 스위치가 옛날 게임기야? 마치 플스 프리스... 플스 몇 같은 느낌일까? 플스2 같은 느낌이려나? 아 그냥 링콘 자체가. <웃음> DS 아하 와 DS DS 있을 때 재밌게 갖고 놀았는데 하그펜 갖다가 하는 게임들이 진짜 재밌었거든요. 근데 스위치는 그런 게 없었던가? 그렇 DS 지금도 재밌을 텐데 그뭐시키 게임 중에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게임 있었는데. 그것도 약간 그... 공략같은게 인터넷에 나오지도 않고 어, 내가 어떻게 해도 깰수가 없어가지고서 너무 답답했던 게임이 있었거든요? 지금 찾아도 뭐, 뭘 찾을거 같아 모더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 그것만 알아보고 가고싶다 닌텐도 DS 보인도어 있는 게임인데 한글판이었냐고요? 맞아요 아 로스트 인 블루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로스트 인 블루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섬에 남자랑 여자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섬을 탈출하기 위해서 살아나가야 하는데 밥이랑 물이랑 체력인가? 이거를 계속 케어해줘야 하거든요 아 근데 너무 너무 어려워가지고서 계속 일정 구간에서 해치워나갈 수 없는 거야 맨날 죽던 데서 또 죽고 죽던 데서 또 죽고 아 토막하는 느낌이었어 옛날에 그 모시기 게임 토막이라고 그 화분에 머리 심어져 있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것도 공략을 못 찾아가지고서 맨날 죽던 데서 또 죽고 죽던 데서 또 죽고 그랬단 말이야 토막 <웃음> <웃음> 그 게임 게임 팔긴 했나 싶은 그 게임 <웃음> 20년 전 게임 아니냐고요? 나그 게임 아직도 있나? 플스 게임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플스에그 떨이 게임 같은 거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아마 사놓던것 같은데 플스2가 집에 있던가 리가 집에 있던가 2? 맞아 2 플스2?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플스2 게임이에요 그 플스2랑 플스 풀스 게임이랑 해가지고서 떠리로 파는 거 있어가지고 사서 해봤거든요 와 너무 답답해 못깨아나 너무 깨고 싶었는데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서 아 답답했어 그 집에 어딘가 박혀있을 거야 아빠 집 어딘가에 PC요? 그 CD로 해야 잖아요 게임 그그팩 팩이라고 하나? 뭐라고 패키지? 패키지는 집 뒤져보면 있을 텐데. 아, 그래요? 팔면 돈좀 되나? <웃음> 팔면 돈좀 되나? <웃음> 맞아, 똥겜이라 가지고. 음, 산다고요? 다음스 다음스 다음스 다음스 송이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풀스 투만 달라고요? 왜 토막은 안가져가시고요왜 <웃음> 토막도 가져가시지 왜왜 왜. 아 토막을 이만해 어떠냐고요 <웃음> 에? 풀스 2는 있으시고요아 그래? 저 내일 아빠 오기로 했는데 아빠 집에 가면 아빠 보고 찾아달라 할게요 <웃음> 풀스2 사면 된다고요? 풀스2도 우리 집에 있다니까요 <웃음> 아, 아마도 토막이 있으면 풀스2도 우리 집에 있어요 아빠한테 찾아달라 할게요 필요하시면 팔게요 <웃음> 합쳐서 3만 <웃음> 사인해서 주세요 아빠가 보내면 사인 못해서 주는데 <웃음> <웃음> 일단은, 쳐어 보고, 그, 토막 가져가시면은, 엔딩 보고서 주셔야 해요. 아빠 사인이요 우리 아빠 사인까지다 왔다 쓰게! <웃음>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웃음> <웃음> 어떻게 해야지 깰수 있냐고 아 그거 알바도 해 토막이 어, 머리도 키우면서 알바도 해야 하고 그래야 한다고 <웃음> 엔딩 이상하다고요? 난 그것도 못 봤다고 에이 11시 넘었네 아쉽구만 한동안은 송아는 짧게 짧게 방송하고 와 근데 진짜 짧방인데 한 시간씩 방송하는 거면 너무 짧방인데 간만 보고 가는 건데 더 놀고 싶다 <웃음> 아더 놀고 싶다 어쩔 수 없지 아이고.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요번에 나오는 모두 책에 귀요미 솔로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 예전엔 팀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단독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 많은 머츄얼들과 많은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정보와 모시기저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오, 그게 뭔데요? 모두 책이라고 그 이제 서브컬처에 관련해서 이제 일러스트 어 그리고 코스플레이어 그리고 보이튜버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미지가 있는 책이에요 표지장식하나요? 표지까지 가긴 너무 어렵다 와기우미는 일러스트가 별로 없거든요 트위터에다가 영어로 M O D O라고 쳐야지 나올걸요 아마도? 그러면은 어 뭐지 그거 뭐냐 뭐시기 있을 텐데 폼그그그 그, 그 예약 폼 그런 게뜰 겁니다 아마도 환자 일로 올라가나요? 제가 부탁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올리기 좀 그렇지 않을까요? <웃음> 원래 갖고 있던 일로만 올렸습니다. 왜왜어 그래요? 잠깐만요, 찾아서 주기. <웃음> 하 그렇다고 합니다 예 저기입니다 아 그래요? 라이브러리 <웃음> 아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다이렉트를 줬잖아요 <웃음> 나름 다이렉트 그때보다는 많이 안 끌고서 바로 됐습니다 준이어 얻고 있는 일러스트요? 오 괜찮은데 괜찮은데 나중에 아니야 그것까진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웃음> 어, 아가랑 안고 있는 라이브 2D? 그, 안고만 있어? 그것도 묘하지 안고만 있기에 <웃음> 안고만 있는 것도 묘하지 귀엽겠다고요? 우리 어머니 바쁘시대 <웃음> 우리 어머니 딸이 많고 자식이 많으셔가지고서 바쁘시대 던지는건 이상하잖아요 그건 맞지 그건 맞지 그래서 내일 2시에 가은장 방송에서 원프로 합방이 있을 예정이고요 기우미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음주 방송 예정은 음 일요일이나 월요일 쯤에 정해서 시간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통 여태까지 한 걸로 봐서는 월요일에 올릴 것 같습니다만 방송은 한동안 한 시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쯤 씩할것 같아요 한 시간 반씩 할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내일은 그래도 열심히 할 거임 포인트 상품에 방종권 만들어달라고요? 브레이크용으로? 강제로 보내버리는거야? 강제로? <웃음> 아, 아, 아 고, 고려해보겠습니다 테이저 오르면은 보내버린다고? 아, 아, 아, 맞는 말인데 고려하겠습니다 <웃음> 다음에 한번더 자각을 시켜주십시오 지금 조금 넘어가지고 저기서 만약에 안자고 있으면 애가 탈거임 그쵸 모두가 중요하지요 맞습니다 저도 중요하고 유주도 중요하고 유주 귀엽다 유주 귀엽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새로고침 한번 해서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디를 갈까 어디를 갈까 가고 싶은데 있으신가요? 너무 많아 맞아 그니까 러 지금 금요일이라가지고 갈 데가 너무 많고 게임하는 데는 어제 게 그때 게임하는 데 가니까 너무 너무 그래가지고 아까 지인 공격하러 간다고 아아 공주님이 1주년이라고요? 역시 어 뭐야 공주님 공주님 뭐야 공주님 머리카락 뭐 <웃음> 공주님 머리카락 길어졌네 미안해 오늘 공개한거야 내가 몰, 몰, 몰라봐줘서 미안해 미안해 공주님 머리카락이 길어서 왔는데 내가 참아 그걸 알아봐 주지 못하고.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시간이 지나서 길었다 어어어. 어, 어, 어. 옆에 딴머리도 있네. 아 이쁘네 공주님. 일주년 파티야. 와 밑에 회도 먹네. 연어랑 육회랑 뭐야 옆에 그 수박 같이 생긴 거 참치인가? 진짜 수박인가? 뭐지? 아 수박 먹고 싶다. 맛있겠다. <웃음> 참치든 수박이든 맛있겠다. 치즈 옆에 있는 거, 치즈 옆에 있는 거 오른쪽에 뭘까? 아무튼 먹는 거니까 부럽다. 아, 그러면은, 아까 보시기, 뭐 저시기 방도 있긴 한데, 공주님 1주년이 더 중요하지. 공주님 1주년이 더 중요해가지고서, 니쿠님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막뭐 축하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웃음> 그런 거런 그런 거런뭐 축하하는 날마다 가는 것 같긴 한데, 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합방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아이고 현아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웃음> 한동안 짤방하는 기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모두 불금 되세요 다음 방송에서 보자고요 빠이 니코님 방송으로 날아간다 슝 아기냥이 뭐예요, 귀여워. 고마워요! 다시 보기 봐주세요! 얼럴 할지도 모르는데. <웃음> 간다, 진짜! 슝슝! <웃음>